이름이 여신강 님이 무슨 생각이 나나요? 네이버 웹툰 <웃음> 여러분들은 수다 떠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메인 스트림 요약이라고 오케이 오케이 혹시 본인이 여기서 마비노기 메인 스트림 을안 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또비안 켰어? 또비야 도비, 비그 진짜 들어와봐 디스코드에 마비노기 모르는 친구한테 마비노기 <웃음> 설명해보기! 네 반갑습니다 마비노기 무려 삼천에달라는 고인물 오브 고인물 로젠젠이 부르면 뛰어와야 하는 노예 네원톱이라고 네. 합니다 소리를 지금 하도안하시죠 지금? 예 태초에 신이 있었어 <웃음> 자 태초 신이 있었는데 얘는 아텐신이니 오케이? 얘가 그 마비노기라는 그저 세계 이걸 만든 그 자체야 왔다 왔다 에린이 있어 에린은 이제 지구 같은 거야 그 메인스트림 첫 번째 이름이 여신강님이 무슨 생각이잖아요. 네이버 웹툰. 밀레시안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가 지금 플레이어야. 네. 네, 방금 전 아트 시민이라는 신 있잖아. 이 아래 꼬붕이 있어. 꼬붕. 여신 있어. 세 명의 여신이 있어. 어, 대충 모리안, 뭐 마하, 뭐 네바 이렇게 알면 되는데 플레이어는 뭐냐? 이 모리안이라는 그 여신 중에 한 명이 용병으로는 뭐 세상에서 데려온 애야. 자 이세카이. 그렇지! 이해하기바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허. 맞아 딱 전형적인 이세카이구리 그렇지 밀리에시아니 트럭을 맞고 이 모리안 여신를 잡혀와서 이제 세상을 구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모리안이 트럭 기사 오케이 왜 용병을 데려왔느냐 일단 에들이 위험해 지구가 위험한 이유가 여신 모리안이 구출 그 SOS를 쳐왜왜 왜 위험해 왜 일단 어.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와요 일단, 약간 용산이랑 비슷한데 일단 웃거가 <웃음> 위험하다 와라 자얘 특징이 뭐냐 아 강해 그리고 오. 지식 습득 빨라 음안 늙어 안 죽어 오. 아 최강의 용병입니다 아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소설물이죠 우연히 귀걸이를 주웠다 눈잘안 그렸는데 귀걸이가 그냥 나온 거야 그냥 귀걸이를 이제 천장한테 갖다 줘천장천장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귀걸이 주운 데 쪽에서 곰이 있다 곰벨 어, 곰한테 어, 먹혔네, 귀걸이 주인이. 어, 그렇게 생각하셨어.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 맞지, 그렇지, 그렇지. 곰을 만났어. 네. 얘가 곰이 의외로 순한 거야, 순한 곰. 그, 우리가 마늘과 쑥을 주면 곰이 사람이 됐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마나어브를 주니까 얘가 얌전 먹는 거야. 그니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밤에 계니까 사람으로 변해 농료야. 아니, 웅남이야, 근데. 어, 알고 보니까 얘가 전설의 삼룡사 중에 하나야. 마루토로 그러면 은뭐 지라이야 뭐 그런 애인가요 이제? 어.. 약간 오로치마로예요 약간 얘한테 말을 들어보니까 아 자기는 모리아한테 네, 네. 배신당했다 그치 그리고 전설의 삼룡사전두 명이 전사, 궁수 얘들이 네. 헤어졌다 오케이. 헤어졌다고? 사귀었는데? 이두 아, 명의 행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혹시 여기까지 했을 때 지금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일손이 필요해서 뽑았어 신입을 좋아 능력도 좋은데? 그치 예, 그치 우리 회사 패급이라고 욕 먹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되게 에이스였어. 또 <웃음> <그것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팀장이 <웃음> 어. 뒤통수를 깠네. 아어 <웃음> 여신이 진짜 뒤통수를 친 건가 조사를 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모리안 3 여신 말고 또 다른 신이 또 있어 키오리라는 신이 있어 열쇠의 구멍. 키오리라는 신이 있어. 그럼 다 여신이야? 아 얘는 여신이 아니야. 얘는 그냥 마족의 신이야. 모리안 여신으로 변신해가지고 이 마법사의 스승을 속이고. 어, 삼룡사도 공격해서 꿀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을 때흑막이히올리다 음... 그래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신 구출을 가는 게이 메용의 메인스트림이야 여신은 근데 구출해야 되는 메리트가 있나? <웃음> 듣고 보니까 그것도 맞네 왜 우리가 얘를 구출해야 될지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그 여신으로 변해서 그이간질할 정도의 능력이 되는 애가 있는데 걔한테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여기서 키홀이 에린의 멸망을 원한다 이 지구의 멸망을 원한다 그래서 여신을 구축하러 가는 거예요 막 힘든 거막다 깨고 앞까지 갔어요 최종보스 알고 보니까 이키홀이는 놈이 이 에린 멸망을 위해서 초대형 괴물거인을 만들고 있던 거야글라스기브이라는 괴물거인 얘랑 주인공이랑 싸워요. 그게 최종, 제네레이션 원의 최종 보스야. 힘겹게 이겨내죠. 그죠? 글라스 끼면 이겨요. 그래도 여신도 구출했어요. 그, 알고 보니까, 이 모리안 여신도, 음. 어, 구라를 좀친게 있어. 이제 보니까. 아, 얘가 완전 꽤 떳떳하진 않구만. 여기가 사실 낙원인데, 낙원이 아니라 여기도 애니데를 치는 구라를 친 거지, 약간. 키홀 튀튀튀하고 모리안 여신이랑 좀 겸연적 해지는 게, 제원의스토리예요 어때요? 음. 집에서 놀고 있는데, 여기 어떤 애가 와서, 야좀 도와줘야겠다 봤는데 음. 저뭐 동네 바보 같은 애가 막뒷골에 돌아다녀 어차피 뭐하는 지 하고 있는 데가 사실 어. 자기는 에이스래 나 데리고 애가 음. 뒤통수를 쳤대 뭔가 잘못됐는데 나 집에 보내줘요 하고 가서 또 찾아보니까 또딴 애가 또 이간질을 한 거래 그래서 그이간질 안에 부활을 가서 좁혔어 집에 한번 해주고 얘도 껄끄러운 게 있네? 이게 이게 <웃음> 스토리 원인 거잖아 맞겠지?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정도면 맞죠? 여러분이 정도면 맞는 거 그래 놓고 이제 좀 키울 편에 붙딪지말지는좀 걱정을 해봐야지 이제 아... 이처사술이너 같았으면 참좋아한 근데 그러니까 스토리가 이게 끝이야? 마비노기 아니 G1이지 이게 어. 너 그럼 오늘 G25까지 들을 아우... 어. <웃음> <웃음>